아크 아빠보다? b e a s e c h a n g e my s i d e 이 느낌 이상이 아빠가 아기가 된것 같아. 어 여기 프리즈네. i s f r e Tornado. Yeah, i s tornado is coming. t o r n 내네이로 토네이로 자연재해 자연재해 토네이로 토네이로 자연재해 자연재해 토토토토토네이로 휘휘휘휘그나네 건물사람 할것없이 쓱싹쓱싹 쓸어가네 지진 쓰나미 뇌오풀 요정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이런 만나면 도망가 킬 괜히 옆에, 옆에 있다, 있다. 하늘 말아 지진 쓰나미 <웃음> 네오 불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 폭발 안녕하세요 체크체크체크 체크 체크 체크 게임입니다 나는 수우디야 우리는 러블록스 d j s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 아 토네이도 지금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 와아 나 아빠 안에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데 나오 온다 저기 봐 집으로 오... 봐 안돼 설마 이 건물 무너지겠어? 안돼 무너지겠어 설마. 오. Some, some people escaped from prison. 나 아직 도망칠 찬스를 못 찾았어. 나 아직 살아 있어. 어 도망가야지. 도망가지 도망가자. <웃음> 아빠 come, where, come at the f r o 오케이 오케이. The f r o is much. 어디서 토네이 오. 무서워. The f r n t is much safer. 오케이. Okay. 잘했어. Oh, yeah, good job. Yes. Yes. 예린. 예린.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 보고 싶으면 <웃음>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I'm waiting for the disaster. y yeah, 아빠도 waiting for t h disaster, 기다리고 있어. 뭐가 올까?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아이고. 밖에서 봐야지. 뭐야? 네우 네우 네우 네우 네우, 네우 우는 뭐야? 썬더 썬더. What is what does it say? Oh. 썬더 썬더. Go i the middle? 어, 네우입니다. 야외 진행나 고지대를 피하세요. 높은 데나 밖에 피해야 돼. 말도 안 돼. 나 이거 1층 가운데 있었는데. 어, 1층 가운데 있었는데 죽었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1층 middle, 가운데 있었어. 딱 거기. 어. Oh. <웃음> 말도 안 돼. I'd go in a place where that's nothing where the where thunder don't go t o f n 그래도 <웃음> 그래서 튜칭에서 아싸 좋았어 막 이랬었는데. 말도 안 돼. <웃음> I w o u l not rather he die. Um. 샤워샤워 럭키야, 행운아 You have to stay downstairs at the middle of the stairs like I am I was first floor, 아빠 1층에 있었다고 응? I would not rather he die i would not rather die. 다음 은 로켓 발사! 원 로켓을 타보겠어, <웃음> 이번엔 로켓을 타보자 저기 살려면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로 올라갈 수 있나? 캡켜캡켜켜켜 벌써 와? 캡켜캡켜 캡. 켜켜아나 로켓 탔어 나 로켓 탔어 앉았어 앉았어 이거 봐 어디 어디 디죠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자라! <웃음> 도망가, 도망가. 다 끝나간다. 샤누저 있네 여기. 아빠, 아빠, the one t h a p p a Yeah, I, I can see you. 아빠, b o 샤 I know that. And I can see you. 아, <웃음> 어, 진짜? <웃음> see 아빠, 아빠, over here. 아빠, 아빠, over here. 샤론, 아빠는 왜 계속 죽고 아니지? 아빠는 그렇지 맞아. 로켓 탔지? 응. Mm -hmm. 그럼 죽어. Oh, I almost died. I almost d e 아직 안 죽은 거야? 응. Mm -hmm. 어 밀어볼까? 에이, 에이. 나너 너가 좋아. I w a 너 t to see myself. 예린 <웃음> 나예! 야린! 예다! 찰로 뭐가 파 무슨 디제스터가올 것인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 레이스나 겁나해 줄 줄? 라이스 트랙. 레이스 트랙. 아빠. 응. 아빠, when, when you when you tell me when you see the disaster kind, can you tell me where? 사실 속할 수 있네. 아빠, 왜 이래? Sister, could you tell me what it is? 오케이. Okay. 아, 아, 그못올라가 여기? Oh no. I already used one battery. We're falling down. 어? 이거 못올라가 높아서? 말도 안 돼. 띠꺄! 뭐야? 유성우, 유성우. 유성우. 유성우. 별 떨어지는 별. Uh.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떨어지는 별이야 그냥. 오, 오. Thank you, disaster. The disaster gave me a shelter. Uh, what? d i s a s t 여기 자동차가 왔어. 내가 타고 있어야지. 못 가? Thank you, d i s a s t e r for helping me. Ooh. Thank you Whoa, for helping look me. At that. Ah, no thank you for helping me. I just flew right on! <laughs> look at me! Look at me! Oh, that's a hand spin, s h a r a How did I d e t this? I'll come b a c p a how did I get this? I don't know.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제. 와, 이거 봐. 와, 이거 봐도, 오.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거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이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 This is new. Actually, it's not. It's the second time. 어 저기 시소 있다 시소. i know that. Slide, I g And this is the second time I've been in the house. 어, yeah. Jump over. Missy, stop. Jump 히 v e r o e 야! 뭐 아무것도 안아? We need time daddy. We need time. 오, 행복한 우리 집 엄청 큰데. 이게 집이 2층짜리 집이 아닌데? 우리야 파이어! 이지피지. 음. 우리 건물이 peasy. 별로 없어 여기. 그 uh -huh. 따뜻하게 불 쬐러 갈까? h t h o t t h t t e I would rather be cold. Uh, but what are you rather h e doing? We can still play in the playground. Oh, y e t o t o t h o t t o o h t o o t t o o t Everything is great. <fluffy były> Everything is above. f o l me. I can let you survive. o k a f o l me. Don't. 어 h 가? m e here. Stay. You're a dog. y o u r a d g e a y a n g e y s i z e a We can play in the playground! Yeah! Yeah, that was easy! We can play in the, <목소리를> the <목소리를> playground!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빠는 이거 사실 좀 궁금해. 이 a 뭐야? 안전은 뒷전. Safety second! On Apple a h y Let's go. Oh, okay. It? 아빠 드라이빙 하고 있어 이거 차. 우. Stars moving objects. I know that. 뭐야 Dodge. 이거 추운 거야? 아빠, it's t a r s moving objects. You fly and then you get out of the l a n d 뭐야 이거 잠깐만. There stars flying objects. 모래 폭풍 모래 폭풍. Dogflying objects? Uh-huh. You have to be careful. There's some object is h r o w n g 아빠! Huh? Oh. You have to get out the truck! <laughs> no. Oh, no! I told you. 아빠, save me! 어, oh, 이거 뭐, 안 날아오겠어? 아빠, save me. stay away from the objects. That's all we have to do. 오, 모래바람이야, 모래바람. 아빠, all we have to do s t a y away from the objects. You know what 이게 that? 반대쪽으로 날아가, 왜? 바람은 이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날아가, 그지? Mm -hmm.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바람이, 건물은 부시는데, 왜 우리는 못 데리고 가? 우리 왜안 날아가? Because then it will be easier. Then no one can do it. Then no one can, can do I it. Can I put one n your hand? Yes. <laughs> Now I am going to bow my h a a d Oh, Shalom! Abba, <laughs> r a b h i t he died then! Die with me! Abba! Abba, come with me! r a d b i Abba, come with me! Where? Come with me, please! 조심했었어야지 아 <웃음> I was! I d yeah, 치치치아 I didn't e n move! 오케이 예, 놀이 동생이다! 자, 여기 자위로 타러 가야지 yeah.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예! Yeah. 올라가면 안 가야지 Oh no! What? How did you die? I a d e h d i o u a d i t s t s u a m i t s t u a i h i up. t i u i g h u t h i g u i g h High i My o i g h up. i g h up. h i a h up. High up. High up. i g h up. High i g h up. High i g h up. h e g h i g h g h i m h u i g h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Get up, get up, g 높은 데로 올라가! 아직 스나미 안 보이는데? 어, 이쪽에 온다 오! 형, 거기 있어? <웃음> 스나미 간다! 스나미 간다! 바로 밑에 있어! 오안 oh, no! 아빠 눈이 아아 v e 요 h a t s l l a r s o l 우리 e 이제 오빠 У 자 o u n d i t c h a i n g e m i n e a t d a t a t m e 아니 이제 이런 거 말고 예쁜 걸로 바꾸자. 아빠 옷 사줄게. 알았지? Mm -hmm. 지금 말고. 와우 a t a n we can even have wings, Daddy. like this? 이거 봐. 응. Uh -huh. Whoa. can have wings. 예린. 예린, o n y two? 이만 잘했다, 린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착하게였습니다. 바이빠이바이빠이 토네이로 토네이로 자연재해 자연재해 토네이로 토네이로 자연재해 자연재해 토토토토 토네이로 휘휘휘휘 흔한데네 검은 사람 할것 없이 쓱싹쓱싹 스러가네 쓱싹 지진, 쓰나미 뇌호풀 유정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 kill 괜히 옆에 있다 하늘나라 지진 쓰나미 네오불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길 괜히 옆에 있다 하늘나라 지진 쓰나미 네오불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길 길! 괜히 옆에 있다 하늘나라